안녕하세요. 임팩트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작곡 메들리를 연말 기념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연말인데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데프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95일이 너를 잊는다는 게왜 쉽지 않은 건지 너를 원해 많이 원해 다시 원해 두제풀이 돼 너를 원해 많이 원해 다시 원해 두제풀이 돼 처음엔 나도 몰랐어 다시 끌린다는 걸 이제 질점 됐어야 다시 외로워져 yeah. 시간이 더 가면서 다시 새로워져 네 페이스북 보면서 다시 되뇌야죠 어 oh, 나는 너를 분명히 원해 다시 상처받더라도 너를 탐해 너는참 지내 아메리카노 마신 것보다도 다시 한번 말할게 너를 갖추고 싶어 my sexy 니에게 네 취해 다시 새로워져 너를 갖고 싶어 baby 다시 안고 싶어 오히 너를 잊는다는 게왜 쉽지 않은 건지 너를 원해 많이 원해 다시 원해 또 되풀이 돼 더 달라 해도 딴 사람보다 는 많이 사랑해보렸어 이제는 내놓아줘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픈 가슴 나쁜 원래자 그런. 내게 말해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픔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저 멀리 날려버 이 모든 것들 추억은 그렇게 있는 거래지. 사랑한 기억은 잊지 말아요. 우리의 추억은 영원할 테니 함께했던 행복들 다. 가. 나를 사랑한다 내게 말해줘 나밖에 없다고 내게 말해줘 시간이야인가봐너 없인 못사나 봐 나를 사랑한다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니 기 말해줘 사랑한다 처럼 쉽지 않 지 못했는지 참 좋았는데, 휴난 비가 많이 오던 그날이 우리 마지막이었죠. 그들 떠나보냈던 그날처럼 떨어져요 비방울리 mm -hmm, yeah, Ooh, yeah, 떨어져요 비. y e a 그대가 또났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신곡때문에를 살짝만 들려드릴게요신곡때문에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에에 <웃음> <에이. 웃음> 사랑한단 말해줬던 예쁜 너의 입술도 yeah. 많이 사랑했던 나에게 비극적인 건 뭘까 한번 생각해봐줘 그래 너 때문에 네가 지나갔던 거리 그 향기마저도 영원할 줄 알았던 너의 용기마저도 잊혀질 줄 알았지 널부질줄 알았지 아직 너 그래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많이 아파해 나를 싫어하는 너 때문에 혼자 아파해 더는 비극적으로 오늘 만들지 만널 좋아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yeah 그래 너 네, 어, 여러분들, 연말, 정말 따뜻하게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상이었습니다.